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왕입니다. 과음 이후 부엌칼로 찔러보라고 도발 내지 객기를 부렸다면 중과실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4-216-775 서울고법 2014-216-775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,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.178%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저기 칼이 있으니 찔러봐라는 망인의 말은 당시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것이 망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f 부엌화에 의한 가해를 유발하고자 망인이 자신의 그에 따른 가해를 예견하고서 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부엌칼에 의하여 망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망인이 F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주먹등으로 폭행하거나 F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에서 칼로 찔러보라는 발언을 하였을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가해 행위라고 할 것이고 망인이 F로부터 부엌칼에 의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으로서 예견 할수 없었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망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. 두번째, 피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